네, 아잘봤습니다 자, 이제 이제 저희가 할거를 해주세요. 이제 저희가 할거 아니, 자켓을 많이 흔들면 돼. 이제 저희가 네. 자켓 많이 해도 어프로치, 자켓 많이 해도 어프로치, 자켓 많이 해도 어프로치, 해 어프로치, 귀여워 이 해도 어프한이 해도 어자바해로들어자 번만 로치면되요 해도 어왼손치로치면이로치고 왼손. 파. 치 그리고 있죠 여기 그럼 여기서 어떻게 했죠 아 잡아 잡아 잡아서 돌려 응, 응. 돌려서 응. 거기 하고서 응. 이제 왼손으로 마무리 빡. 그렇지 바로 응. 돌아서 응. 잠깐만 잠깐만 안에서 시작 어? 따닥 예빵빡 네. 그렇죠 예 이렇게 처음에 치고 치잖아 그리고 왼쪽으로 돌라고 이렇게 준 다음에 따닥 빡빡 오케이 자 멋지다 멋멋 이거